오늘 49제를, 49제 초제를 봉행하고요. 또지장제일에 여러분들의 업장 소멸과 주상 천도를 바라는 그런 의식을 봉행하는 말 그대로 제일이 되겠습니다. 49제 지장제 오늘은 그래서 제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불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제할때의 그, 제가 집에서 지내는 제사와 같은 의미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어찌됐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불교에서의 제 라고 하는, 그러니까 49제, 뭐, 천도제, 기제, 영산제, 수륙제 이런 이제는 전부 어, 확연하게 에, 에, 집에서 지내는 제사와 다르다라고 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다를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왜 재를 지내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여러분들은 이 때문에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자, 죽은자와 산자를 확연히 나눈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눈을 껍벅이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똥 마려면 똥 싸고 이런 아, 우리의 에, 삶 속에 있는 이러한 존재들을 어, 말 그대로 삶 살아있다 살아가는 사람. 살아있는 생명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숨을 거뒀다라고 하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삶과 죽음을 분명히 구분하기도 합니다만은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 이렇게 애매모 알딸딸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이해를 할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시 얘기한다면 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살고 있는데 아이고 당신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못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화를 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맞아요 왜 맞냐면 은 여러분들은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에 내일이 됐든지 언제가 될지 몰라. 내일이 됐든지 1년 뒤가 됐든지 어 10년 뒤가 됐든지 30년 뒤가 됐든지 어쨌든 간에 땡감이든 이은감이든이은감이든 이근감이든, 땡감이든 순서 없이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이 여러분들이 저 소인제 육신 덩어리 또 보면은 살아 있다라고 해 가지고 이제 세포가 이렇게 자, 세포가 생명체 활동을 하고 또 숨을 쉬고 이렇게 합니다만 동시에 세포가 생명체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생명체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세포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의 생생은 세포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는 죽을 존재예요 죽어가는 존재예요 사는 존재요 살아가는 존재다 이것이 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뭔 얘기냐 라고 하는 것인데 삶이 드러나면 죽음이 내재되어 있으면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동시적 활동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한다면 죽음이 드러나면 죽음이 드러난 것이고 삶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지 그런데 중생은 뭐냐면 사는 것만 보여 살아있다 그래 죽는 것만 보여 죽어있다. 그래. 응? 이것이 동시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아, 이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지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존재, 죽어가는 존재 또 죽은 존재, 사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다 그래요. 요즘 사각값이 비싼가? 아. 비싼지 싼지 모르겠으나 사과를 걷어들일 때 보면은 과수원에 이제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 있고 그걸 다 걷어들여요. 그러면 나목만 남아 나목. 그 나목만 남으면은 아이고 이제 이게 에 끝났구나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나목이 있어야만이 휴식기가 있어야만이 걷어들이고 텅빈게 있어야만이 또 다음에 사과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과가 항상 풍성하게 거기에 매달려 있어봐 그것은 에, 산 것이 아니고 어, 또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에, 사과를 걷어들인다고 라 하는 것은 나뭇만 남았다는 것은 어, 텅 비어있다는 라 것은 다음을 예약하는 것이고 그 다음을 예약하는 것이 사실은 에, 이를테면 뚝 떨어져서가 아니고 사과가 맺혀있는 그 시간의 준비기간이고 다르지 않다 이것을 불교에해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가 있는 여러분들은 과거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스님이 도통했어요 도통 다른 사람 세요 도통. 도통 도통했는데 내가 왜 도통했냐 도통이라는 건 과거를 아는 것인데 여러분들 과거를 알아요 여러분들 과거는 분명히 살아있었어 그리고 어제가 있었어. 1년 전이 있었어. 1년 전에 밥 먹고 똥 싸고 내가 다 알아. 그 다음에 10년 전도 있었어. 요 30년 전에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얘기뭔 얘기냐면 에이, 과거가 반드시 있어요. 오늘이 있다. 오늘이 반드시 있는 것은 내일로 간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르지 않다. <웃음>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신랑을 이렇게 살들었어 살아 보니까 신랑이 내가 생각했던 사람하고 달라. 그래가지고 막 바꾸려고 그래요. 구가 많단 말이야. 거기서 이제 갈등이 있고, 갈등하다 포기하고 사는 것이 이제 부부생활이에요. 사람은 바꿀 수 있다 없다. 쉽지 않아요. 있긴 있는데 쉽지 않아. 특히나 각시가 신랑을 신랑이 각시를 바꾼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 거의 근데. 고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결혼 전에 이미 과거가 있단 말이야. 그 과거는 뭐냐면은 집에서, 집이라는 환경 속에서 자라서 그것이 자로, 업으로 형성돼서 결혼 후에도 그것이 그 습관대로 그대로 온단 말이야. 온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고 오와둥둥 우리 아들 이쁜 아들 이쁜 내 새끼 어디서 이렇게 이쁜 자식이 왔는가 하고 맨날 서른 살 먹어도 떠내줘요떠너 떠나 먹여줘요. 그러니까 장가 와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가만 앉아서 밥 반찬 맛없어 다른 거 해줘. 그리고 끝나고 밥 먹고 난 다음에도 설거지를 안하려 그래. 왜 그러냐? 과거가 있기 때문에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가 있고 현재 를 바탕으로 미래가 가. 전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업이 인과 인과로 계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다르지 않고 전생 현생 내생이 다르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생사가 다르지 않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르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과거에 나가 어 있다고 한다면 과거의 연장선상이 현재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지은 것이 현재로 이어지고 미래로 이어진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삶이다. 팔자다. 운명이다. 숙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숙명, 운명처럼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기도할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어, 다팔전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불교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무유정법이라 정해지지 않는 것이 세상이치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한다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정확히 얘기한다면 은 어려울 뿐이지 어려울 뿐이지, 안 바뀐다가 아니에요. 어려울 뿐이지, 안 바뀐다가 아니에요. 술을, 술에 맨날 찌들어 사는 서방이 술을 끊는 것이 불가능할 것처럼 보일 뿐이지, 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공부를 안 하는 내 새끼가, 에, 공부를 하는 것은 이게 불가능하게 보일 뿐이지, 어렵게 보일 뿐이지, 어려운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이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오늘 49제니까 연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바꾸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 그얘기뭔 얘기냐면 현생 살아간 과보가 있어가지고 다음 생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건 분명해 아니 분명하지 오늘의 내가 내일로 가는 것이지 뭐 갑자기 오늘의 내가 뭐 응? 이재용이 되겠어, 아니면 뭐 정우성이 되겠어, 응? 이 적당한 키가 정우성처럼 늘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응, 응? 어, 그렇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내가 내일로 가게 되있는 어 것이고 이생에 내가 다음 생으로 가게 되있는 어것인데 다음 생으로 가기 전에 이생에 지은 것이 그대로 과보로 받기 때문에. 이생과 다음 생의 중간 단계에 있는 그때 마지막 기회가 있다 예, 아시 다운 프리스 어, 앉아주세요 마지막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마지막 기회가 49제예요 그러니까 통상 숨을 거두고 다음 생으로 태어나는 그 중간 단계를 중음신이라고 러고이 중음신의 단계가 사실은 다음 생으로 확정적으로 태어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좀더 바꿀 수 있는, 개선될 수 있는, 좀더 나은 방향으로 향상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근데 기회라는 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기회가 되는 것이지, 기회가 온다고 해서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면 기회가 안 되는 거죠. 예? 네? 어, 그런 거예요. 재미가 없어. 어떻게 반응이 시원찮고 재미가 없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측면 안에서 49제를 봉행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이 생에 지은 바가 있는 것이고, 이 생에 지은 바를 다음 생에 받게 돼 있는 것인데, 이 받게 돼 있는 이 과가 맺히기 전에, 이 중음 단계에서 뭔가 어 행위를 해서 어 바뀌게 하는 그 의식이 이제 49제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 49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맞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아, 바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이제 처음에 스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듯이 집에서 지내는 제사와 여기서 지내는 제가 다르다 확연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집에서 지내는 제사는 한글로 어이예요. 어이. 제사할 때 어이 한글로. 한자로는 이태면 제사 제자인데 그 제사 제자의 제자를 보면은 이제 한자가 상형 문자를 그그 근원으로 이렇게 발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제사 제자의 그 모양을 보면은 손으로 음식을 바치는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낸다 라고 하는 것은 영가에게 신에게 음식을 바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음식을 올리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어, 그런데 절에서의 제사는 뭐냐? 아이의 제사다 따라서 하세요 아이의 제사 그런데 이 아이의 제사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기의 제사 이게 아니고 어? 어른에게 그 아이가 아니고 한글로 "아이" 예 한자로 뭐냐면, 목욕 재개할 때죄자예요 그러니까 천도제, 사십구제, 영산제, 수족제, 어뭐 기제 모든 그 의식은 목욕 재개 깨끗이 한다는 라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포인트 액기스예요. 따라서 하세요. 포인트 액기스. 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49제나 천도제나 수륙제나 영산제나 기타 등 등의 모든 영가를 위한 의식은 깨끗이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깨끗이 해야 되냐. 응? 저기 스파라쿠와 사우나를 가가지고 목욕을 하면 깨끗이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담양온천에 가가지고 벅벅 씻으면 깨끗이 하는 것이냐? 응? 그러한 깨끗함이 아니고, 영가가 과거에 지은 것을 깨끗이 하는 것, 과거를 청산하는 것, 이게 이제 목욕체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아니, 간단히 생각을 해봐. 예를 든다면은 사람이, 예, 좀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나온 시간들을 반성하는 거예요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도 허물이 있을 것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허물이 클 것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대로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가, 내가 이렇게 박복하게 사는가, 내가 이렇게 인복이 없는가를 돌이켜봐서 그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그게 돌이켜 본다라는 것이, 니우친다라는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참여한다. 어.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완벽하게 잘살 수는 없어요. 뭐가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면을 스스로 돌이켜 보는 것, 니우치는 것, 이것이 있어야 많이, 잘, 10 중에 잘 사는 것이 7이라고 하면, 나머지 3이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7에서 8로 가고, 8에서 9로 가고, 9에서 10으로 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좀더 나은 삶, 개선된 삶, 팔자가 바뀌는 삶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역시 영가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좀더 나은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삼계육도를 윤회하는 데 있어서 나은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니우치는 시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주망태로 맨날 술만 퍼먹고 오는 신랑이 그것이 삶인 줄 알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무슨 계기가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어, 술만 차 먹으니 맨날 실수를 하는 것이고 몸은 어, 골로 가는 것이고 집안은 맨날 불화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개선의 시점이 있어야만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뉘우치는 거야 그것을 우리는 깨끗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욕 재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몸만 벅벅 씻는다고 해가지고 목욕이 아니고 재계가 아니고 마음을 깨끗이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는 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뭐 세상 위치가 다 그런 거예요 세상은 변화하는 것인데 본인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삼성도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매 바꾼다고 하잖아요. 바꾸는 게 뭐예요? 어떻게 바꿔요? 과거를 점검하고 현재 시점에서 개선점을 찾고 그리고 이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혁신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개인이나, 개인이나 집단이나, 집단이나 사회나 사회가 국가나 사회가 인류나 뉘우치지 않으면, 돌이 보지 않으면, 인류나. 혁신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이거예 이거. 어. 여기, 휴대폰은 잠시 접어도 주, 주시면 이렇게, 네. 고마워요. 네. 좋은 사람과 할 때는 휴대폰을 잠시 접어 달라고, 그, 예, 그, 테레비 나오더만요. <웃음>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 영가도 49일 안에, 그렇게, 예, 49제 공덕, 어, 그걸 닦아서, 소위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목욕 체계이 목욕이라는 거 빼고 체계 깨끗이 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 아이의 제자 깨끗이 한다의 제자를 쓴다라고 보시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뭐가 있느냐? 깨끗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깨끗이 한다라는 말은 계산되지 않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산되지 않는 삶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다 연애를 해봤을 텐데 에이, 다 연애를 해봤죠?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에? 나는 아이고 일찌감치 그냥 뭐가 그렇게 좋은지 일찌감치 성질이 성질대로 성질이 급해가지고 스님 되는 것도 좀 늦지 마할것다 해보고 스님이 됐으면은 좋았을 텐데 성질이 급해요. 급해가지고 내가 스님이 되어야 되겠다를 초등학교 때부터 생각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냅다 스님이 됐잖아요. 응?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 연애를 할때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얘기 왜냐, 왜 나왔냐면 스님은 연애를 안 해봤다 이얘기그 응. 근데, 근데, 연애를 해보면 연애할 때는 계산되지 않는 관계를 맺잖아요. 계산되지 않는 관계. 이해 타산이 없는 관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계산되지 않고 이해 타산이 없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반대로 이해 타산이 더 많아지고 계산이 더 많아지면은 그것은 이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내 것을 퍼주고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갖는 그 연애 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두꺼풀이 벗겨지고 하니까 계산된 관계가 되는 거야. 계산된 관계가 되니까네 갔다 와줘야 내가 너한테 잘한다 안 갔다 주면 내가 너한테 잘할 수가 없다라는 그것이 이제 무언의 암묵적인 관계예요 부부라는 것이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좀덜 갖다 주면은 성질을 내고 내만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이제 에, 이제 에, 큰 소리가 나고 이런 거죠 그래서 계산되지 않는 관계는 행복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 또 돌이켜 보면은 부모가 자식을 키어요. 자식을 키우는데 대가를 바라고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식을 키우는데 매일같이 자식한테 새끼 밥 계산하고 어옷 사주는 거 계산하고 용돈 주는 거 계산하고 학비 되는 거 계산하고 일일이 치부책에 적어가지고 나중에 너 이렇게 했으니까 이자 붙여가지고 그 저기 물가 상승 다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돌이켜 돌려서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부모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계산되지 않는 관계니까 행복한 거예요. 응?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계산된 관계라는 것은 반드시 갈등이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자식을 키우는데도 하염없이 뭘 줘도 아깝지 않은 것은 계산되지 않는 관계이 있기 때문에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자식이 부모한테 잘해요. 잘하는데 일를 들면 부모 재산을 바라보고 자란다. 그건 계산된 효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자식을 이뻐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저놈은 맨날 꿍꿍이속이 나한테 잘하는 것이 생일에 봉투 20만 원 집어넣고 지가이집무서땅무서를 바라보고 응, 너 이렇게 잘하는 것이지 했을 때그 자식이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덜 이쁘겠지. 덜 이쁘겠지. 없어도 정성이 바탕이 되면은 그러면, 하아 그냥, 이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자라는 것도 계산되지 않는 그것을 우리는 순수한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순수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때에 행복이 있는 것이고, 그때 순수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때에 상생이, 최대치가 나온다. 조금만 기다리시, 10분만 기다리시, 5분만 기다리시, 참, 얼른, 이제, 이제 49주 얘기를 하니까, 네, 잘 들어보셔. 왜 지내는가에 대해서, 예.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결론만 얘기할게요,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별로 그렇게 재미없어 하는 것 같으니까, 결론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은 바업으로에서 국나에 갈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갈수 있겠어, 없겠어? 극락은 차지하고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지은 법업의 과보를 위해서 천상나게 태어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태어나고자 하는 마음은 있고 가고자 아, 하는 생각은 있는데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될거 아니겠어요? 자식이 능력이 없으면 부모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내가 사업에 능력이 없으면 사업을 잘하는 사람의 도움. 어드바이스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어, 이렇게 이제 경제가 어려워질 때는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이고 이런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 도움을 받는 데에 전제된 건 뭐냐 계산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처님에게 내가 다음 생에 좀더 나은 삶으로 태어나야 되고 어, 그래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 따른서 하세요. 안 되니? 안, 되니. 내 업으로는 안 되니? 내 업으로는 안 되니? 내 의지로는 잘안 되니? 되니?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네, 그 가피를 받아서 가는 데 있어서는 그 순수한 마음이 전제가 돼야 계산 없는 마음이 전제가 돼야 그게 깔려야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다. 부처님 가피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저에 와가지고 4 9제 지내고 백제 지내고 천두제 지내고 하는데 계산을 하는 거에 내가 얼마를 냈는데 과일이 저것이 좀더큰 것이 있을 텐데 좀더 비싼 것이 있을 텐데 응좀더 요즘 유행하는 것이 있을 텐데 왜 저런 걸안 넣고 떡은 하나를 넣고 두 개를 안 넣고 아 세모리 찰떡이 더 좋은 것인데 왜 저것을 넣고. 이렇게 계산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여, 안 된다는 얘기여. 서방도 그렇게 하면은 싫어해. 당신 200만 원밖에 못 벌어다 줬으니까 내가 반찬 이렇게 해. 이것밖에 해줄 수 없어. 그렇게 계산하고 계산하고 대하면 싫어한단 말이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서방 우아둥둥내 사랑 해야 200만 원벌어오고 300만 원벌어오고 응? 돈뿐만 아니고 그냥 우리 각시가 최고라고 그러고 그냥 어? 어, 업어주고 그냥 끌어주고 그냥 볼에다 뽀뽀하고 이마에다 뽀뽀하고 볼에다 응? 어? 입술에다 뽀뽀하고 그런단 말이오. <웃음> 그러니 모든 재행이라는 거 본래로 돌이켜요. 모든 재행이라는 거 불교에서의 의식이라고 하는 건 영가를 위한 의식이 됐든 또 후손을 위한 의식이 됐든 모든 의식은 이렇게 깨끗이 한다가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깨끗이 한다. 계산되지 않는 마음을 낸다. 순수한 마음으로 돌이킨다. 본래 마음으로 돌이킨다. 이걸 어려운 말로 같이 한번 해봐요. 자성청정. 자성청정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영가도 한이나 집장이나 원망이나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안 그래? 한이나 원망이나 집장이나 미련이나 이런 걸 보면 후손한테 딸한테 아들한테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 영가가 떠나기를 하겠어 좋은 곳으로 가기를 하겠어 말도 안 되는 것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비워내야지 비어내야지 신랑 각시가 싸울 때뭐 갖고 싸워요? 맨날 과거 갖고 싸워. 과거 갖고. 과거 당시 그랬잖아. 그랬잖아. 그랬잖아. 그거 비어내지 않으면 화해가 안 돼. 내 일이 없어. 그래서 모든 불교에서의 의식, 불공, 죄는 이렇게 깨끗이 하는 것이다. 일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성청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일심은 무심이, 무심은 나를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계산되지 않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부처님과 하나되는 거예요. 부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돌이켜줘야 그 다음부터 새로운 싹이 나오고 새로운 열매가 맺힌다. 팔자가 바뀐다. 운명이 바뀐다. 내일이 바뀐다. 요 얘기예요. 영가는 내생이 바뀐다. 이해되세요? 대긴 바가 되겠어. 매 고모냥 고꼴로 그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내 지운명이 구운명처럼 이렇게 안 바뀌는 것을 알고 살고 있는 것이지. 안 그래요? 오, 어제 같은 어제 같은 마음 심포로 오늘을 살고 오늘 같은 마음 심포로 내일을 살으니까, 응? 신랑도 맨날 고모냥이고, 각시도 맨날 고모냥이고, 자식도 맨날 고모냥이지. 안 그래요? 바뀌지 않으면요. 어떤 초일류 기업도 망하게돼있어요 개인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바뀌는 것 바뀌는 게 뭐냐면 본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성 청정으로 돌아가, 불성으로 돌아가는 거 공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니우침참 y 이걸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을 그걸 하는 의식을 제라그래 제, 제 Kongo t o r